여자보들 아이고 마우지 말고 그 눈방으로 가시오 어려운 짐대로 누구를 가실 테니 밤새도록 말인다 하고 무릎 빈다 치 보리 라니, 저냥 어머, 지가 말 키우, 부따지어그그부 도지야, 이만 음, 음, 때로는 부 도지야, 저냥 반가 신후어 주간장을 지하느냐본데여도 갑을 짓고 따로 가도 따로 가보자 저 빛이 죽은 가 시용하지 들은어미노 서리띠가 Nanun m u r u n d a Dujundi Bijukta, Nitan, n i t a g u n m u n d a n u n m u l l a s u n y a n g a m u k o n u a n u s u n y a i a u u Mule. 울달운가빈지가 묘는지 와요 올다디나 일로 주고 방작해 전풍시오 꽃피 그들 호치나오소금은 조약돌이 그들하는 오소리이야청지마고든호시 <목소리>